오늘의 교정 성공 사례 50대 어, 초심조 분이십니다 어,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만큼 보는 눈이 많아서 절대 주작으로 영상을 만든다 라든가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현실 그대로입니다 초심조 맞고요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50대 초심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하셨던 분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백 클리어를 도전하기 위해서 그리 부경을할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내 타점에 따라서 내가 셔틀를 보내는 방향에 따라서 그립 핸들링 전환 연습 시켰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과 대각 그립 응용을 먼저 어, 교육을 해야 합니다 백핸드 그립도 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다는 라 내용을 어, 손 안에서 감각으로 알아야 합니다 어, 자 교정 전 영상입니다 어 앞에 영상처럼 그립 핸들링에 대한 응용과정을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백클리어 치시는 영상을 보시면 몸이 많이 가서 타점을 앞에다 두고 치는 동작을 보실 수있을거예요 어, 지금처럼 말이죠 그리고 타점 앞에서 사용하는 백핸드 그립을 유지한 채 어깨 힘으로만 밀어치는 동작도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그립을 백클리만 잡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손목과 라켓 헤드가 넘어가지 않는거죠 또한 팔꿈치축도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스윙궤도를 만들어 나와야 하는데 어,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교정 전 교정 전 영상입니다. 자 이제 교정 중간 영상인데요. 어, 팔꿈치축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죠? 어, 하지만 어깨로 밀어치지 않기 위해서 끊어치는 동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타점 또한 교정 전보다는 조금 더 뒤쪽에다 두고 몸이 덜 따라가서 연습하려는 동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정이 다 되고 나서의 영상인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 이제 폼이 제법 나오죠 자신감도 많이 붙으신 것 같아요 수행 연습만 볼을 주지 않고 제가 3일 정도 시킨 것 같아요 이분을 어, 교정성공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이미 트레이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팔꿈치도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어, 먼저 잘 들어가고요. 어깨와 손에 힘도 많이 빠져서 어깨로 밀어치지도 않고 손목으로 끊어치지도 않고 있어요. 가볍게 톡톡 털듯이 어, 볼 처리를 하고 있죠. 라켓 헤드도 잘 넘어가고요. 임팩트가 끝나고 팔로우스로 동작도 몸의 회전과 같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50대 초심주분 교정에 대해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 어려운 내용, 내용으로만 생각하셔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교정 교육 내용을 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덕국에서 진행하는 광고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어, 안녕하십니까 준성폴리머대표 조성호입니다 백년 서른산 본점 세기세입니다 어, 저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술자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합니다 아 이걸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아, 불 끈! 아 매일 아침에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까봉 식입니다맛이것으로이것으로 <웃음> 이것으로 말하자면 이게 구전목격 제가 요즘에 이걸만 보고 힘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 비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로 이구모전도경 덕분입니다. 만드는데요. 러시아산 중에서도 160년 전통의 러시아 최대 규모의 아바이스크 농장의 녹용만을 고집합니다. <목소리> 드셔보시면 확신이 다릅니다. 부전녹용 귀한 분들께 선물하세요. 음. 다시 자 해보세요 자 교정 좀 해보게 이제 이 음. 그렇죠. 그러니까 스윙 범위가 자 봐봐요 이거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때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뒤에서부터 자이거 타점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잡고서 뒤에서 앞으로 타점을 앞에다 놓은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치듯이 이것도 모양만 잡은 거지 결국에 타점을 앞에다 놓은 거다 뒤에서 앞에 느낌이 아니라 이 구간이 아니라는 거지 어느 구간이야? 이 구간이야 안쪽에서 뒤에요 어. 안쪽에서 뒤, 요 구간 이렇게든 이렇게든 어쨌든 뒤에 있잖아요 어? 안쪽에서부터 뒤로 가서 스윙이 들어가야지 이거 이 구간이잖아 지금 스윙 궤도가 뒤에서 앞이잖아 지금 그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요 어, 구간이라고 요 구간 내 몸에서 딱 요 구간, 스윙 궤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구간은 뭐예요? 이미 임팩트가 끝나고 그냥 푸, 풀어지는 구간이에요. 풀어지는 구간, 풀어지는 구간. 여기 요 구간은, 요 구간에서 스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타점 앞에 치는 사람들이에요. 돼요, 안 돼요? 어, 이거 앞에 볼이 앞에 볼. 의미 없어요. 시작. 구간, 구간. 그렇죠, 오케이. 많이 좋아졌다? 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느낌 좀 나네. 힘 빼고, 그렇지. 스냅. 스냅. 스냅. 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했어. 좀 이제 연습하셔야 돼. 이쪽으로 가서 또 앞으로. 막 멀리 가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이대로만. 두 제자리에서 스텝 밟지 말고, 어. 몸만 돌렸어. 다시, 들어가서 멈춰봐요. 들어가서 멈춰. 그만. 다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에? 그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으로 뛰어간다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 돌아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꽈져있잖아요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쪽 방향. 더, 더 돌려서, 요, 요, 요, 요, 요 정도 나오게. 들어가고, 오른발. 오른발 들어가셔. 아, 또, 또, 또, 또. 또. 음, 이렇게. 오, 오른쪽 어깨 축, 더. 왼발 더 앞으로 오세요 일로일로더 어, 다리 많이 안 벌려도 세요 오른발이 쪽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런 느낌으로 어, 어, 왼쪽 축보다 오른쪽 축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 손도 많이 벌어지면 안 돼요 좀 가슴 쪽에 좀 모아지게 자 스윙 스윙 어, 아점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스윙 너무, 너무, 너무 바깥쪽으로 너무 벗어나지 말고 한 요정도에다 좀좀 예. 좀 가깝게 너무 벗어나 있어요 바깥쪽이 아니라 위쪽이에요 위쪽 뒤쪽 위쪽 스윙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좀 음. 음. 헤드 넘어가지 헤드 헤드 안 넘어간다 헤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접으면서 몸 들어오면서 이렇게 예. 제이 팔로우 스윙 따라 들어와야 돼요 요렇게 넘어가고 들어오고 요렇게 같이 따라 들어오게 넘어가고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시작 면이 똑바로 안나와요 면이 똑바로 임팩트 순간에 면 봐봐요 하고 멈추고 면 헤드 안넘어가 넘어가야지 더. 넘어가고 들어오고 넘어가고 들어오고 오케이, 오케이, 힘 빼고 안쪽에서부터 어, 알겠죠? 연습하셔 우리 크로스도 많이 해보고 직선과 대각에 대한 그립 개념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좀 어, 무리 없이 좀될 거라고 봐요.